하와이 휴 이놈의 포켓몬빵의 인기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신상 바로 할로윈 기념 한정판 딱한달만 판다는 할로윈빵이 출시가 되었어요 야 앞에 보시면 이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아 이거 구하느라 겁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요세 종류가 신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야광! 빛나는 띠부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야광띠부실은 못 참지, 진짜. 총 27종의 야광띠부실이 들어있는데, 우선 첫번째 빵, EV의 카라멜콕 코너 스윗.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한정판 야광띠부실이라고 돼있네요. 그러면 이거 뽑으면 바로 EV가 나오는건가? 종류가 뭐뭐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아, 오랜만에 보는 빵이에요. 오! 와, 이거 열자마자 쿠키향 확 올라온다. 이건 빵이 아닌데, 일단은, 안에 빵부터 한번 맛보자고요. 오우, 야.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요렇게 생겼는데. 와, 이거 부스러기 겁나 나오네.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음, 나 이거 뭔지 짜가라요. 겉에는 빠삭빠삭하고 굉장히 익숙한 맛입니다. <웃음> 와, 이거 오랜만에 빵 먹어서 그런가, 이거? 환장하겠네. 음, 쿠키라서 좀 뻑뻑할 줄 알았는데. 안에는 좀 촉촉하네요 저희거 근데 무슨 맛인지 딱 알아요 마가레트 딱 그거 먹는 맛이야 하지만 메인은 이게 아니죠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짠짠짠짠짠 뭐가 들어 있을까 여! 잠깐! 이거 할로윈판 특별 띠부실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 뽑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겉에 보면은 여기 딱 이게 하얗게 이게 모, 모양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빛나는지 궁금하네 자 화장실에서 빛날지 하나둘셋 야오 <웃음> 빛나네 좀더어두운 데서 하면은 이야 이거 확실하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야 <웃음> 나 이거 야광 자체를 보는 게또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야광 대 도시 신기한데 자 다음 두 번째 빵 봅시다 이게 좀 구하기 쉬. 힘든 것 같아 블랙키의 쿠킹 크림 슈 슈크림빵이잖아 이거 슈크 오 슈크림빵 이거 좀 큰데 금지 막 하네 안에 폭신폭신하고요 뭔가 되게 초코맛 나게 생겼는데 쿠앤크라고 하네요 달달한 어... 음, 음, 음! 아, 폭발한다 음. 안에 이렇게 쿠앤크 크림이 들어가 있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수직간에 사라지네요 아아자 두번째 띠붓이 한번 봅시다 두 번. 건오 아주 커요운 리본 달린 EV가 나왔네요 어 이거 제가 보니까 좀 레어한 띠브실 뽑은 게 맞는 것 같아요. EV랑 피카츄랑 같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독립적인 할로윈판 띠브실이라서 얘가 좀 등급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본 잘 어울리네, 커여왕. 자, 다음은 세 번째. 컵케이크네요, 이건. 아, 이거 그림하고. 똑 같은 거 들어있다. 나 이거 잘 뽑은 거 맞네. 진짜 피카츄 펌킨 컵케이크이래요. 제가 또 이거 컵케이크 종류는 처음 먹어보는데 일단은 또 할로윈을 축하하는 이브이랑 피카츄. 자 일단 본체부터 <웃음> 미리 꺼내두고 이게 크림이 핵심이네. 이거 안에는 그냥 카스테라 빵인 거 같고 자 이렇게 생긴 또 컵케이크 한번 맛좀 한번 봐. 오? 왜 숟가락이 들어있냐? 아, 이 크림에서 호박 막확 올라오네. 이 호박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일단은 이거는 제 취향 아닙니다. 자, 그럼 보, 다음 본체 한번 봅시다. 차라라라라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오오야 이거 잘뜬것 같은데 이것도? 마치 뭐 지옥에서 딱 튀어나온 듯한 펜터의 모습.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고 아, 저는 이제 좀 피카츄 단독띠브띠부실도 디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빵 중에서는 제가 지금 3개 다 먹어본 결과 키가 제일 맛있어 익숙한 맛이 무섭다고 어. 다음 띠브실은 무엇입니까? 피카츄 따라 피카츄 한번 나올 때 됐다 하나 둘셋 제가 말하는대로 탁탁탁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 마녀 피카츄 버전이구나 진자로 타고. 너무 커엽잖아. 지금까지 아주 마음에 들게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보시면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얍! 음! 야, 이것도 너무 러블리한데? 펌킨 피카츄 타고 있는 EV. 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펌킨 피카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재고 랜턴이구나? 일단은 오늘 다섯 개 뽑아 봤는데, 완벽한 띠부띠부시 디부 뽑기였다. 근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음... 할로윈 특별판 TVC 종류가 한 27종 정도 된대요 자 제가 전 종류를 모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안 뽑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얘가 첫 번째라서 얘가 등급이 좀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요 아 블랙키 갖고 싶은데 블랙키가 안 나왔다 생각해보니까 따라큐도 있네 자 먼저 778번 이거는 어두운 밤 따라큐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괴담과 함께 전등 밑에서 등장한 따라큐 야 이거 EV는 또 다른 버전 있네? 이거는 뭐 드라큘라 EV구나 자 다음은 마술사 EV도 있네요 딱 마술 한번 부리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어 커요미 EV 마술사 어 뭐야 1세대 스타팅도 있구나 아 근데 나 잠깐만 지금 위에 아 이거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행로답 삼형제 시리즈에서 나왔던 캐터피 머리가 생각나냐 파이리도 있구만 어? 이거는 그 포켓몬고에서도 봤었죠? 이 파티 모자 쓴 파일이 할로윈 파티를 좀 재밌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 아쉽다 뭐지? 어쨌든 저도 굉장히 레어한 띠부띠부실 하나 뽑았기 때문에 다섯 개만에 이거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 거기에 아 이거는 따라큐랑 피카츄랑 같이 있는 거네? 뭔가 또 무서운 느낌 하면 또따라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얘가 이제 할로윈을 대체한 것 같네 다음은 야 마녀 옷을 입고 있는 피카츄, 피카츄. 어 하나는 제가 빗다, 빗자루 타고 있는 버전이고 이거는 그냥 모습이네 종류가 피카츄가 다양하네 포켓몬스터 그 자체인 시그니처 포켓몬답게 다양한 피카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요 토실토실한 빵댕이 참을 수가 없네요 오... 이거는 딱 어, 아, 할로윈 코스튬 입고 나서 다른 포켓몬들과 같이 할로윈 파티 즐기러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뒤에 이제 파일이 꼬북기 같이 따라올 듯한 그런 느낌이야. 어, 어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이렇게 패코 버전도 있구나. 생각보다는 이거 포켓몬 종류가 꽤나 다양하네요. 키기 버전이고. 그 다음에, 블랙키랑 이브이랑 같이 있는 거. 야, 이건 진짜 뽑았으면은, 음, 참 이뻤겠다, 얘도. 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유령 코스프레한 피카츄랑. 팬텀 그 뒤에 또 화려한 배경까지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다섯 개빵 아주 와. 성공적으로 뽑았고 중복 없이 아 이거 포켓몬빵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신상빵은 제발 구하기 좀 쉽게 해주세요 슈바